So, so. Hello, donkeys. 소 친구들 이렇게 많은 소들을 살면서 언제 봤는지. 와저뿔뿔 뿔. 완전 멋있어. 여러분 저끝와 소가 끝이 안 보여. 아우 이 친구는 눈에 스모키 화장했어. 어 문이 완전 멋있어 내 스타일. 폭났어. 보소는 얼굴이 약간 가면 쓴것 같아 진짜 특이하다 여러분 대박사건 대박사건 대박사건 지금 제가 아, 아동을 만나러 가는 길에 등굣길에 등굣길의 등교 길이, 길이를 어, 기린 나 봤어 기린 나 봤어 와 진짜 이게 캐녑니다 여러분 등굣길에 코끼리 만나고 기린 만나고 뭐 가젤 만나고 타조 만나고 난리 났어 진짜 몇십 불씩 주면서 사파리 왜 가나 몰라 이렇게 바로 집 앞에 기린 있는데 진짜 넘사벽.